아,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어, 이 원격지 콘센트를 어, 콘센트 전원을 인가하고 켜고 끌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에스프로그는 가정에 있는 모든 가정기기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편리한 타이머 기능을 갖는 스마트한 기기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. 집 안에 와이파이를 통해 집 밖에서도 가정기기를 특정한 시간대에만 동작하도록 플러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스마트폰으로 직접 이 콘센트에 꽂힌 전원을 켜고 끄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이 지금 등에 있는 전원이 들어왔죠. 꺼볼까요 네 처음 설정 하실때는 이와 같이 어플을 까시고 그리고 플러스를 눌러서 스마트 콤 플러스 오늘은 이 콘센트 콘센트 있죠 지금 어 이거는 물건 놓은거고 어 이거는 지금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 어플을 일단 까시고 그리고 S 프프그에 들어가셔서 이와 같이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, 저는 설정이 지금 맞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부 네트워크 집안이나 사무실에 와이파이 기계가 있죠 어, 무선 와이파이 기계에 이렇게 같이 접속을 하셔도 됩니다 내부 네트워크에 네. 내부 네트워크에 이렇게 접속을 와이파이로 하셔도 물론 마찬가지로 됩니다 네 켜졌죠 지금 전등이 그리고 꺼졌습니다 아 이렇게 내부 이 콘센트하고 전원 온오프 콘센트 그리고 이 스마트폰하고 와이파이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기계하고 내부 네트워크이 이뤄진 겁니다 무선으로 자 그런데 제가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광주 전세계 어느 곳에나 가능하다고 그랬죠 와이파이를 껐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지금 와이파이하고는 관계없이 이 제가 제주도의 가석은 뭐 일본의 가석은 유에 지금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 어플을 실행을 하고 아 이거는 예기거고이 어플이 어디있냐 잠시 자이 어플입니다 이 어플을 어 터치 하시면 지금 lt 나우터로 설정이 되어있죠 그러면 제가 강원도나 제주도나 부산이나 광주 나 어디에서나 지금 위에서 원격지에 있는 콘센트를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켜봅니다 네 켜졌죠 예 전세계 어디서나 켤수 있겠죠 그리고 끕니다 네 오프 이렇게 원격지에서 언제, 어디서든지, 이 전원을 켤고끌 수도 있고, 이런 스피커, 안전 스피커를 출퇴근 시간에, 에레아코프 그 부분에 전원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할 때는, 이와 같이, 이 콘센트 전원을, 여기 꼽으시면 되겠죠. 멀티탭을 많이 꼽으셔도 돼요. 팬 스마트폰으로, 스마트폰 하나 최대 50개의 S 플러그를 손쉽게 설치하고 제어까지 가능합니다 자그 외에 tv 를 켜거나 끌수 있는 m 박스에 대해서는 어,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 집에 있는 콘센트가 있죠 메인 콘센트가 있겠죠 이와 같이 에, 벽면에 꽂혀 있거나 또는 메인 으로 쓰는 콘센트 에 이렇게 원격지에서 켜고 클수 있는 이 콘센트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이이 이 콘센트는 지금 어플이 또 다른 겁니다 이와 같이 어플이 이제 이거는물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기기를 설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콘센트를 사용하고자 있는 일단 이, 이 저는 온오프 콘센트만 끼워넣습니다. 끼워놓고 이걸 누르시면 불이 깜빡깜빡입니다. 지금은 제가 세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, 청색으로 지금 보이죠? 예, 그런데 초기 이 여러분들은 이걸 세팅을 할때 꼽아 놓으면 빨간불이 깜빡깜빡합니다. 빨간 램프가 깜빡깜빡거리게 됩니다. 그리고 초기 이 어플을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까십니다 해당 원하는 어플을 이플레이 스테어에서 뭐 설치를 합니다 스노프 라든가 또 엣지 라든가 뭐 여타 해당 어플을 이렇게 까시고 활성화를 시키면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달라옵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스마트 플러그를 터치하셔서 예, 터치하시 이렇게 전원에 연결하고, 이 전원에 연결하고, 플러스 LED가 빨간색으로 깜빡깜빡 일 때까지, 리셋 버튼을 6초 이상 길게 누르세요. 이게 붉은색으로 LED가 이와 같이 지금 잘 나와 있네요. 예, 길게 6초 동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6초 동안 누르시고, 다음을 누르시면 이 램프가 파란색으로 이와같이 장치하고 스캔이 돼서 어 이렇게 청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. 그리고 나와서는 지금 현재 내부 네트워크입니다. 이 콘센트와 이 스마트폰 와이파이 그리고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가 있겠죠. 그 와이파이하고 3박자가딱 맞아 떨어져서 이어플을 지금 네이버 네트워크 와이파이 입니다 자체 와이파이에서 터치를 하시고 제가 지금 불쌍화이 프로그램 까는 중에 빠져나와서 그러는데 이렇게 에 초기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이게 지금 이제 풀어온 상태네요 그리고 자 전원으로 이 지금 이등 전원이 켜지나 안 켜지나 이 등으로 제가 시열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예, 바로 등이 들어옵니다. 지금 그리고 오프 네 실시간으로 되죠. 그럼 이게 지금 내부네트워크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하고 스마트폰하고 이 콘센트하고 지금 로컬 내부네트워크로 되어 있는데 이걸 외부로 잡으려면 와이파이를 없애줘야 되겠죠 와이파이 집에 있는 와이파이를 줄이고 죽이고 L... LTE를 켭니다 이 LTE를 켜시면 외부에서 제가 밖에서도 이거를 켜고 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사용할 실때는 LTE를 켜시고 플러그를 누르시면 에스프러그를 on으로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등이 들어옵니다. 네. 그리고 끌, 끌, 끌 때는 또, 네. 한번 버튼을 누르시면 원격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. 스피커도 마찬가지로 안전 스피커를 이 콘센트를 꼽아 놓으면 언제 어디든지 이 원격지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어, 원격지에서 전원 기기들을 켜고 끌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스피커나 전등은 상시 전원만 인가하면 바로 작동이 됩니다 어, 그런 문의가이 스피커 구매 업체에 들어와서 제가 오늘 어,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어, 그런 전원, 전등 또는 이 스피커는 이렇게 작동이 되고 그리고 TV라든가 리모컨으로 작동을 해서 TV를 켜고 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우측 하단에 이쪽 아래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다음 동영상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. 여러분 좋은 시간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스마트 리모컨도 됩니다. 내일 시간은 리모컨으로 어, TV를 켜고 끌수 있는